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일 밤이네요 오늘 낮에는 거제이구역 레이카운티 분양을 준비하는 그런 부동산 포럼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다녀왔습니다 촬영을 다 마치고 왔고요 아, 광고라는 걸 이렇게 찍는 거구나 하는 좋은 경험을 했던 오늘 그런 하루 일정이 있었습니다 아, 이제 저녁에는 부산에 요즘 어,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입주권 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신축 아파트들도 가격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 그러면 정부에서 어, 6.17 대책이라는 걸 내놨었잖아요 어, 정부에서 대책을 냈을 때는 집을 분명히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대책을 냈을 텐데, 그 대책 낸 지가 이제 한 보름되어 가나요? 어, 주간 이렇게 그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가격에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잠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어,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고 나면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안에 실거래 신고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바쁘게 보내다 보면 자칫 30일을 놓칠까봐 그냥 일주일 안에 대부분 실거래 신고를 하거든요 옛날처럼 60일이 지나야 그 시세가 반영되고 하던 그런 기준에서 지금은 굉장히 그 간격이 많이 좁혀지고 실제 거래한 것들이 좀 옛날보다는 빠르게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6월 17일이면 벌써 2주일이 지났죠. 웬만한 건 반영이 좀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여기 보면, 그래프 자체가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 있죠. 마치 주식 그래프처럼 <웃음> 열심히 우상향 중입니다. 뭐 중간에 주식은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폭 나가면서 조정이라는 걸 주고, 그 다음 다시 올라가면, 쭉 올라가다가 다음 떨어질 때는 여기 전 고점보다 더 지지를 하고 또 올라가고 이러면 계속 이렇게 지그재그로 상승장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놈의 대한민국 부동산은 조정 주는 것도 없네요. 그냥 쭉 우상향입니다. 뭐 어떻게 돼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여기 내려보면요. 먼저 전국지수가 어떻게 되있냐 했더니 정말로 파란색 찾기가 힘들어요 이 정상 맞습니까 이런 정책이 어, 이렇게 정부에서는 정말 가격을 잡으려고 했을텐데 여기는 전국적으로 한 곳도 안 빼고 뭐 전국은 한번 보세요 4월달부터 지금 제가 통계를 이렇게 추려놨는데 전부 상승입니다 갈수록 상승폭도 더 커지고 있어요. 전국 그 상승폭이. 뭐 수도권은 이번에 전부 뭐두개가열 지구로 묶고 굉장히도 규제를 강하게 지금 내세워놨죠. 그런 수도권도 상승폭이 오히려 더 큽니다. 뭐 지방만 나누어서 이렇게 통계를 낸 것도 4월달까지는 조금 조정이 됐어요. 그 때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을 사러 가고 보러 가고 하는 걸 조금 자제할 그런 시점이었죠. 그러던 게, 마이너스이던 게, 어느 날보합을 이루더니, 설금설금설금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점점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방의 폭도. 0.2, 0.4, 0.6, 0.7, 0.9, 0.15, 0.16. 계속 올라가고 있죠. 6대 광역시는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이후에 일반 분양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하고 나서 명의를 변경하라고 묶어두는 곳이 광역시입니다. 일반 분양권에 대해서 그런 광역시도 한번 볼까요? 폭이 점점 커지고 있죠. 올라가는 상승의 폭이 뭐 5대고 6대보다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폭이 커지고 있고요. 어 그리고 서울은 또 잠깐 한번 볼까요? 서울은 이게 서울이거든요. 서울은 한 곳도 빠짐없이 전부 빨갛습니다. 규제가 사실 제일 강해도 서울이 제일 강할 거고 맞죠? 서울에 이게 규제를 좀더 억누르기 위해서 풍선 효과를 예방하느라고 그 인근까지 다뭐 투기과열 지구며 그 인근에 살짝 오를 만한 곳까지 인천을 포함해서 전부 조정이니 투기과열 지구로 다 묶었는데 한번 보세요. 이뭐 파란 곳 파란 곳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빨간 요 상승의 폭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이 보면 안성 용인 수원 부천 안산. 상승폭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한번 안산이 한번 볼까요? 조성으로 다 묶인 건 맞죠? 두기고 조성이고 다 묶어놨는데, 상승폭 한번 보세요, 이게. 이 폭은 그동안 올랐던 거에 거의, 거의 두배 이상씩 다 폭이 커져 있네요, 이게. 0.74. 뭐, 이때 0.4, 0.25 이런 데 대비해서 거의 두배 이상 더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시현 광명, 뭐, 다 마찬가지예요. 오산, 평택 전부. 전부 다 빨갛게 다 불장이네, 불장. 그러면 이런 불장이 서울, 수도권, 규제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다 빨갛고요. 파란 거 찾아보는 게더 빠르겠습니다. 파란 거 한번 찾아볼까요? 드디어 파란 게 나왔네요. 여기는 어딘가 했더니 포천시와 동두천, 양주. 여기가 파랐습니다 양주시는 빨갛다가 파란 걸로 돌아섰네요. 동두천은 계속 파랬었고 포천은 상승폭이 약간 줄었습니다. 포천은. 그 다음에 인천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 인천도 그동안 4월 이후 계속 쭉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상승폭을 한번 볼까요? 거의 그대로 상승폭이 그냥 어스피스닥에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수구하고 인천연수구 그리고 인천부평구 여기는 상승폭이 좀더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마치 부산의 수영구나 해운대구에 해당되는 것만큼 해수동처럼 상승폭이 제법 큽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업 내리 보겠습니다. 어, 이제 부산이 나왔어요. 부산. 부산은 어떨까요? 부산은, 어, 그동안, 어, 부산도 이러다 조정이 묶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부산은 그나마 전국에서 파란 색깔이 그래도 많이 띄는 곳이 부산인 것 같아요. 뭐 4월에서 5월 이때까지 거의 6월까지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는 그냥 계속 파란색입니다. 계속 계속 파랗습니다. 여기는 주거지로 이렇게 아파트에 대한 통계인데요 어, 새 아파트 들어서는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여기는 기존 계속 구축들만 또 이렇게 있는 그런 데라서 부산은 신축과 구축이 좀 양극화되어 가 있고 그러다 보니 신축이, 신축이 많이 떨어지지 않은 중구서구, 동구, 뭐 영도구 오를 신축이 별로 없다는 뜻인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부산진구를 한번 보시면 어 부산진구는 6월 초까지는 오히려 조금 이렇게 어,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6월 15일부터 플러스로 전환이 됐네요. 부산진구가 부산 진구 나 연세구는 어 요게 이렇게 부산이라고 하면요. 가운데점에 있습니다. 진구, 연세구 어, 요런 데가 그리고 부산 전역으로 맞벌이를 하는 분들이 한가운데 여기 살면서 남편과 아내가 골고루 한 2, 30분 안에 각자의 직장으로 이사를 한 곳으로 가지 않아도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자리가 진구와 연재구 입지가 그 정도 되는 자리예요. 그럼 여기에는 물량이 많아도 이렇게 들어와서 받아줄 그런 입지가 받기가 좋은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시청을 비롯하여 가운데쯤에 여기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쪽에 이제 물량들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어연재구 부산 친구는 그런 자리고요. 그다음 에 이게 어 남구를 한번 보면요. 어, 남구는 올까지는 어느 정도 또 하락이 이렇게 좀 있었어요. 이렇게 있다가 다시 이제 올 달부터 낙턴을 하기 시작하더니 계속 플러스였고요. 조금 조금 조금 조금 폭이 커져 가고 있어요. 상승 폭이. 어, 초롱소장이 사무실을 이렇게 개업해가 있는 자리가 남구대연동이거든요 어, 대연롯데캐슬 레전드 앞에 제가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어요 맞은편에는 대연3구역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 어, 제가 여기 3월 달에 왔는데그 오고난 이후에 추세를 잠깐 보면 그전에는 여기 만약 이게 레전드라고 하면 대연3이 요정도였어요 었대연3구역은 빨라도 한 5년 뒤쯤에 입주를 할 그런 어, 대단지 새 아파트가 될 그런 자리였죠 레전드는 이제 만 2년이 지나고 이제 비과세로 어, 이렇게 파실 분들이 파는 그런 레, 레전드 아파트예요 길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 대로 사무실 초롱부동산 여기 있거든요 뒤쪽에는 레전드 대로변 건너 여기에 대현3이에요대3이고 이게 롯데레전드인데 여기가 목골역이거든요 어, 그렇게 있는 게 미래에 입주할 자리가 기존 아파트 보다는 적어도 조금 낮게 있어야 어떤 5년이나, 5년이나 4년이라는 그 기회비용을 여기에 묻어 두어도 어 뭔가 투자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키높이가 이렇게 갔던지 약간 더 높아 있어요 대연삼이 이런 경우 같으면 오히려 레전드가 훨씬 더 매력적인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부산이 지금 남구의 입장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 거제 이 구역 앞에 사실 롯데클래식과 그 레이카운티 이번에 분양을 할그 레이 카운티의 두 개의 현재 프리미엄을 보탠 그 시세하고를 비교를 하면 이런 걸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어느 한쪽이 너무 과하게 달려가면 키높이 맞출 때까지는 거래가 주춤해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좀더 달력을 붙여가 고 같아지든지 다시 또 추월이 되면 여기서 또 올라가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같은 그 시장이나 같은 역세권이나 같은 생활권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서는 저는 이렇다라고 보고요. 음,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 어, 남구도 기존 지금 한 5년 안쪽 한 혁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년차 아파트까지 남구가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초롱부동산이 남구에 있다 보니 이제 이렇게 남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제가 <웃음>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어, 옛날 그제동에 있을 때는 연제구와그 사직동 그 인근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죠 음, 그리고 이제 연재구는 어, 여기도 그동안 조금 코로나 그 여파로 조금 조정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도 이렇게 빨갛게 돌았었죠그 그니까 규제는 언제 나왔냐 여기가 6.17 대책이잖아요 여기가 요 라인이 6.17 대치, 대책입니다 요 라인 언저리가 뭐 대책이 있거나 말거나 그냥 갈도 면 가고 빠질러면 뭐 규제하거나 안하거나 빠질러면 빠지고 있습니다 그게 뭘 말하느냐 면 입지를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기를 뭐제 견해가 다뭐 맞다고 할수 없지만 투자를 너무 돈에 맞춰서 너무 외곽으로만 들어가서 계시면 나중에 손 털기 힘들다 라는게 그런 내용입니다 입지가 가는 자리에 들어와서 길목을 지키면서 기다려야 나중에 손을 틀고 실수 유자한테 넘기고 나오기가 좋거든요 어, 여기 보시면 연재구는 그랬고요. 그 다음 수영구 한번 보시면 큰 그림으로 여기 지금 현재 규제가 풀린 이후에 아까 여기 규제가 있었다 했죠? 요 자리에 규제가 있었던 이후에 여게 해운대구입니다. 해운대구고 그 다음 여기 수영구예요. 수영구, 해운대구 그 다음 에동래구예요 소위 해수동이죠. 해수동이 여기 지금 수해동이래 수해동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수해동 규제를 묶은 이후에 6.17 이후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가팔라진 그 폭이 수해동이네 수영구 해운대구 동네 여기 폭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수영구는 조정 저기 6.17 대책 나오기 전에는 더 가팔랐어요. 어, 가는 데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어, 요렇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정구 이제 같은 경우도 어, 예전에 계속 바랐던 게 6월달 들어서 턴을 해서 지금 6월 이후에는 계속 이제는 상승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금정구가 그리고 동래구는 마찬가지로 부산은 올 이렇게 한 중순까지는 어, 정말 소정이 되네. 부산에 들어왔던 모든 어, 이제 뭐 법인이나 어떤 다지에서 왔던 그런 투자자들이 손을 들고다 나갔는가 보다 이래 시을 만큼 새팔했습니다. 그죠 이러다가 이제 조금 빨개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6월 7일 날 아까처럼 지방광역시가 어 8월 이후에 일반 분양하는 게 이제 물건이 묶이게 되는 거죠. 사고 팔고를 등기 전 전까지는 묶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된 거죠. 그 이후에 아살살수 있는 거를 좀 사둬야 되겠다. 그런 움직임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움직여 있는 요 금액이 요 프로테지들이 저는 그렇다 보고요. 그 다음에 어또 보시면 기상군은 아직도 새팔았습니다. 기상군이거든요. 기상군은 새팔았습니다. 아직까지. 어, 기장에도 굉장히 개발되는 이슈들이 많이 있고 어, 일광에는 또 이렇게 제 2의 그 정관 신도시처럼 새 아파트들을 또 많이 짓고도 있는데 어, 오히려 기장이나 이쪽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동해선이 지금 일광까지 완공이 되어 있죠. 이 동해선이 일광에 있던 게 나중에 울산까지 완공이 되고 울산까지. 어그또뭐 포항 경주까지 그 위에까지 동해선이 다 완공이 되고 나면 기장이또좀 굉장히 어 울산에 계신 분들이 어, 오히려 부산에서 거주를 하면서 편안하게 그냥 출퇴근을 동해선을 타고 하는 그런 입지에 계신 분들은 굳이 울산이 아니고 부산이 들어오실 분들도 저는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어 그때를 생각을 하면 그때까지는 뭐 조금 조정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먼 미래에 놓고 보면 기장도 뭐, 일광을 비롯한 요런 데는 역세권에, 동해선 역세권은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만 모든 부동산은 이제 시기와 그 타이밍에 따라서, 어, 형성되고 하는 시세들이 다르고, 또 손을 들고 해야 될 시점들도 다르죠. 어, 그리고 이제 서부산권은 한번 보시면, 계속 여기도, 서부산권에도 북구, 강서구, 사, 사상구, 사하고, 다새팔했습니다 지금도 새파란 곳이 있네요 사상구와 사하구는 지금도 새파랐습니다 이렇게 그나마 뭐 하락폭이 약간은 줄어 있죠 어 근데 드디어 이제 북구와 강서구 여기는 살짝 빨갛게 물이 들었네요 어 북구에 아까처럼 좀 어, 피가 아직 덜간 그런 분양권들이 좀 움직이고 있었던 걸로 알고 그 다음에 강서구는 여기 명지가 여기 들어가 있죠 어 명지도 어, 입주장 다돼 가는 그런 아파트들은 피들이 굉장히 좀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것처럼 부산은 다른 전국 그 한번 후루룩 훑어볼게요. 이 지도를 내리면 광주가 아직 좀 파란 게 많습니다. 광주 파란 게좀 있고 부산도 그동안 뭐올 거의 뭐 말까지는 파란 게 많았었죠. 부산도 뭐 이러고 있으니 부산이 조성 묶이고 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파란 것들이 아직 있으니까. 전국이 지금 빨간 불장이잖아요 파란색 퍼즐 찾기를 해야 될 만큼 파란 게 작아있는 상태고요. 여긴 대구거든요. 대구는 단한 곳도 파란 곳이 없네요. 대구는. 맞죠? 단한 곳도 파란 곳이 없습니다. 대구 이렇고요. 그 다음에 광주. 광주가 그나마 가장 좀 파란 게 많은 그런 구역이네요. 그 다음에 대전 한번 볼까요? 대전도 단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 올라간 수치폭을 한번 보세요. 와이거 도대체 몇 배입니까? 이부산이 진짜 몇 배입니까? 이런 대전이 이제서 이번에야 묶였어요. 근데 대전에 뭐 대덕구나 이런 데또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정말로 생각지도 않게 묶여 가지고 엄삭달삭을못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뭐 어느 정도 틈을 주고 묶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가 0.75, 0.77, 0.52, 0.47, 0.46 유승구는 뭐 1.12입니다. 1.12, 1.215.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남들 뭐 1년치 오를 거 거의 뭐 한두 달 만에 다 올랐다 소리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대전이 이제 이번에 묶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울산 한 볼까요 울산 단한 곳도 없습니다 단한 곳도 없습니다 정말 한 곳도 없습니다 이뭔 일입니까 이거는 울산은 에이, 울산이 조정이 묶이겠습니다 이조 시대로 간다면 맞죠? 부산이 묶일 게 아니라 울산에 투자를 여기저기 하고 계신 분들은 단도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세종, 세종 프로테지 안 보실래요? 1.55입니다. 1.55. 와 0.98, 0.62, 0.44. 완전 이렇네요 차트가 세종의 차트는 이렇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죠 세종. 그 다음에 강원도도 다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부가 어디든 손만 대고 뭐 건드리기만 했다면 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위쪽으로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손만 대면 음 집값을 올리는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고 정부가 마이 마이더스의 손이 마이더스의 손. 충북도 어마어마하네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여기 보면 제천시, 음성군 두 군데가 파란 데가 있습니다. 음 충남도 뭐다 올라가고 있고요. 전북도 다 올라가고 있고요. 경북이 그나마 조금 파랐네요 경북. 아, 경남도 다 올라가고 있는데 경남은 여기 보면 통영이랑 사천이 파랐습니다 거제시도 그 드디어 빨간 글로 돌아섰네요. 제가 어, 저희 남동생이 두 명이나 거제도에 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 앞번에 그 조선 그 뉴스 나오고 한걸 보고 난 후에 누구 거제도에 그 집을 좀 하나 사지 하고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조선소에 근무하는 그 남동생이 아이 누나야 거제도 그 됐다. 마집안 사도 된다. 아, 됐다, 됐다. 고기를 잘, 잘 흔들더라고요. 왜냐, 여태까지 이런 것만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와, 좀 하나 사놓지. 뭐, 크인가뭐 대큰가 그 작업하려고 하면 한 2년 뒤 되면 사람들이 그 들어간다 하던데 그때 되면 집들이 필요한 하겠나. 집은 지금 사는 거지 뭐 나중 에 올라가고 나서 사면 또 늦다. 하나 사놓지. 이랬더니 아, 이 됐다, 가더라고요. <웃음> 동생이 집을 한 서너 차를 가지고 있다가 막 마이너스 되고 이럴 때다 정리를 내가 팔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한번 이렇게 손해를 보고 판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게 이제 익숙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빠지겠거니 하고 있는데 그 동생이 지금 차트가 돌아서 있는 이런 수치를 제가 확인만 할수 있다 하면 어 누나 말을 예사로 들어가 안 되겠네 이 생각을 할 텐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집 남동생들이 전국이 이렇게 불장이고요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은 부산은 굉장히 양극화가 정말 가고 있었고요 양극화 되어 있는 것 속에서도 구축과 신축이 굉장히 양분화되어 있었고 여기 는 아파트의 시세는 구축 신축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아직은 파란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이제 일반 분양권 그 물량이 사고 파는 거에 제한이 되면 향후에는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더 움직이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조정에 묶이고 이럴 정도의 가파른 그거는 아니니 제발 정부에서는 부산은 좀 그냥 내버려놔 두세요. 부탁드립니다. 내버려놔 두세요. 어, 이렇게 오늘 전국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사올 것부터 지금 6월 뭐 마지막주 뺀그 나머지까지 어떻게 되어 있나를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전국 그래프는 우상향입니다 우상향 이 중에 부산은 이제 가다가 그동안 이렇게 옆으로 보합하다가새파라다가아 일반 분양권을 사고 팔고 못하네 올라가볼까 요런 정도의 지금 와가 있어요 나머지는 우상향이고 세종은 지금 이런 것 같네요 그래프가 대전도 뭐 이런 요런 정도고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정부에서 올라가든지 말든지 내려가든지 말든지 손안 대고 가만히 뒀다 하면 시장은 항상 시장의 원리에서 저절로 소정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늘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이렇게 합일점을 찾아서 거래가 되는 게 부동산 가격인데 너무 어욕에 앞서서 너무 많이 손을 댄것 같아요. 원래 행사로 진짜. 한달달 개모임 하듯이 뭐 이제는 달 개모임이 아니라 뭐한 달에 두 번도 지금 정책을 낼 그런 기세에 있다 보니 제발 지켜봐 주시는 것도 정책입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지켜봐 주시는 것도. 주식 투자를 할 때도 투자 안하고 현금 들고 있는 것도 투자라고 하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주기 걸든 밥이 걸든 시장에 좀 맡겨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젊은 사람들 뭐 무주택자 일주택자 집을 더 사기 쉬운가 싶지만 전국이 불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격 싼 집이 없는데 어떻게 집 한채 사기가 더 쉽겠습니까 보고 있으면 정말 화딱지가 납니다 진짜로 <웃음> 죄송해요 화딱지를 해서 <내서. 웃음> 어, 오늘 어, 오랜만에 또 6월 6월을 접고 7월이 들어와서 6월까지 또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부산은 그동안 가는 곳은 가고 좀 조용한 곳은 조용하다가 이제는 다 가는 방향으로 좀 바뀌어 있는데 아파트 수요가 그리 그래 많지 않은 동구 중구 서구 뭐 사하고 저쪽에 뭐 사상구 요런 쪽 빼고는 다 계속 가는 장입니다. 잘 선별해서 어, 내집한 칸을 장만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초롱소장 퇴근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